안녕하세요. 감상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성남시 태평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 누리안 현장에 나와있는데요. 어, 이곳은 지금 태평역까지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입지가 아주 좋은 신축빌라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앞쪽으로는 상권도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. 대형 쇼핑몰과 시장까지도 인근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이고요.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모두 도보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성남에서 아마 가장 넓은 집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면적도 굉장히 넓은 축에 속하는 신축빌라입니다 전용면적이 약 20평 이고요 실사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약 30평 31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넓은 면적을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도 좋고 그리고 면적도 좀 넓은 거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현장이에요 Oh, oh, o oh